라마공에 놀러온 헨리. 맹장 수술을 위해 입원을 했는데 영문을 모르겠지만 맞추만 한 채로 있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헨리는 의사에게 따지지만 의사는 그냥 위급 상황이라는 말만 합니다. 이때 한 남자가 실려오고. t <목소리> 니는 여자친구에게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실려온 남자는 괴로워합니다. 몇 시간 후 맹장 수술을 위해 다시 마취를 합니다. 이1 0 okay 다시 괴로워하는 남자 헬로우? 다시 수술 없이 깨어나는 펜니 도움을 달라고 소리치지만 밖에서는 <웃음> 소란한 소리만 들립니다. Hello. 로헬 헤이! 헤이! 마침내 uh, 의사 순넷씨 들어옵니다. I c a n feel my legs. I c a n move. My name is s u uh. And I'm a doctor. 와! 헨리를 진찰했었던 의사 시몬은 조카 빈센트를 깨워 급하게 병원으로 향합니다. 아싸, 아싸, 싸마마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는 헨리. 여자친구는 모든 도로와 버스 공항이 차단당하고 외국인들만 공항에서 비행기로 구조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명의 생존자가 있네요. 병원에 도착한 시세코와 빈센트. 헨리와 수넷을 만나 병원을 탈출합니다. 라고 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좀비로 변합니다. 좀비가 차에 매달리고 이것을 겨울 때야 떨어뜨립니다. 수술을 못했던 헨리는 다시 통증을 느끼고 급히 수술을 위해 근처 건물로 들어갑니다 <놀람> 칼이 없었던 수넷은 급한 대로 병조각으로 무사히 수술을 합니다 <놀람> 수술을 무사히 했지만 밖에서는 좀비 한 마리가 서있습니다 다시 무사히 좀비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동차의 기름이 다 떨어지고 시세코는 다른 조카 아얀다를 구하기 위해 g r b 까지걸어가기로 합니다. 가 y e 는 비행장까지 가면 구조될 수 있다고 설득해서 모두와 함께 비행장으로 향합니다 e l l i t e e t i s h s o o I'm t r d of n g a m e r i c e a r i n a woman's d r e Hey guys. I'm just going t a k e a leak.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일행들과 떨어진 헨리. e hey, I saw y a l l h Henry, I wanted to t a l to o u about s 하지만 여자친구에게 그만 헤어지자는 통보 소리만 듣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헨리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합니다. 헨리는 전화에 집중하느라 왔던 길을 잃어버리고 hey 헤매고 있네요. 좀비가 나타나고 빈센트의 도움으로 좀비로부터 도망을 가는데 급하게 도망가는 도중에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이것을 순넷이 발견합니다. 무사히 하벨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헨리와 빈센트도 도착하고 좀전의 전화는 헨리 여자친구 전화였는데 구조대는 외국인만 구조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하는 동료들 할수 없이 빈센트를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헨리 하지만 오히려 빈센트에게 제압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합류한 헨리 시세코는 구조대로부터 음식과 물을 얻으면 각자 갈 길로 가자고 합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좀비가 나타납니다. 좀비와 싸우다 시세코가 부상을 입네요. 무사히 좀비로부터 도망치고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시세코. 시세코는 죽고 말았네요. 시세코, <웃음> 헨리는 여자친구와 심각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헨리 시세코의 죽음의 책임을 느껴 이안다를 구조해서 같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무사히 아얀다를 구조하고 구조 헬기가 오기로 한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구조 헬기가 오기 전까지 건물 내부에서 휴식을 청하는데 갑자기 빈센트가 좀비로 빈센트. 변하기 시작합니다. 빈센트와 몸싸움느라다펠니가 부상을 입었네요. <목소리> <목소리> 빈센트는 전에 좀비와 싸우다 눈에 좀비의 피가 눈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목소리> 사방에서 좀비들이 e t 오고 n e 나중에 헬기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헨리는 수넥과 아얀다가 무사히 헬기에 갈수 있도록 좀비들을 유인합니다. 결국 막다른 곳에 몰리고 또 상처 때문에 도망갈 힘이 없네요. 헬기가 도착하는 걸 바라보는 헨니 이때 갑자기 나타난 순애 둘은 서로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만삭의 산모화영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고 긴급상황에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네요. 결국 혼자 산부인과로 향하는 화영 안녕하세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경비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요구르트 하나. <웃음> 경비 아저씨가 좀비로 변해 있었네요 그리고 택배기사까지 좀비로 뭐야? 변해버렸는데 그리고 동네도 온통 좀비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좀비의 걸음 속도가 엄청 느린다는 점. 때마침 지나가는 택시. 하지만 걸음이 느린 화영을 오해한 택시는 그대로 도망가고 이때 넘어진 여자. 도와주려 하는데 이번에도 좀비로 오해받고 여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보는데 초점이 흐릿해지면서 심자가 그래도 조심조심 산부인과로 향하는 화영. 아 죄송합니다 다행히 아줌마의 도움으로 위기를 변하네요 좀비들이 득실거리는 터널 앞 대화력을 보인 아줌마 덕분에 무사히 터널을 통과하고. 진짜 초무 적인 줄 알았어.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힘센 걸로 유명했어. 새은 어디 가는 길이야? 남편 회사에 가요. 병원으로 바로 가. 내가 데려다 줄게. 병원이랑 같은 건물이에요. 갑자기 달리던 전동차가 멈춰서고. 아이아 그리고 몰려든 좀비들. 이번에도 좀비들과의 엄청난 사투 끝에 무사히 통과하고, 결국 산부인과에 무사히 도착한 화영. 갈게. 아줌마는 떠나고 혼자 건물 안으로 조심조심 들어가는데, 겨우 도착한 남편의 사무실. 하지만 사무실도 초토화된 상황. 주차장에서 만나자는 남편의 메모를 발견한 이때 좀비의 출현 주차장에 도착한 화영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어디선가 남편의 전화가 울리고 여보 하지만 이미 전기로 변한 남편 이때 남편의 옆자리에서 여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립 스틱 자국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네요. 이때 양수가 터지고 급하게 산 부인과에 전화를 하는 화영 저유화영인데요유화영 선모님? 병원 지금 가도 되죠? 안 돼요 선모님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애군이 살아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네살아남게 해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선모님 엄마 전화무적인 거 알지? 무장을 단단히 하고 산부인과로 향하는 화영 간호사도 병원에 있는 좀비를 처리합니다 그래. 이 시각 화영은 좀비에게 쫓기는 긴급한 상황 겨우 7층에 도착했는데 역시 좀비들이 득실득실.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는 하영. 이젠 좀비와 맞닥뜨려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하영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좀비들 핸드폰으로 좀비들을 유인하고 현재로서는 더 이상 상황유지 및 통제가 불가능이라고 판단하 개업령을 선포하는 바이다. 18시 현시간부 대대적으로 감염자들을 사살하는 작전을 제시한다. 무사히 선부인과 앞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이때 뒤에서 <웃음> 울리는 총소리. 아씨 빗나갔네. 총소리에 반응하는 좀비들. 왜 그러세요? 말할 줄안 해? 전 감행 안 됐어요. 안물렸어 다들 그래? 안 물렸대. 저기 가려고 왔어. 그래 가봐. 그런데 갑자기 총을 겨누는 군인. 어디 가! 간호사를 기절시키고 화연과 몸싸움을 하는데 이때 좀비로 변하는 군인. 총소리 때문에 좀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어? 본인 좀비를 뚝배기를 시키는 화영입니다. 정신을 차린 간호사는 화영을 휠체어에 태우고 사력을 다해 좀비들을 뚫고 병원으로 달립니다. 드디어 산부인과에 도착했는데 좀비에게 물린 간호사 서둘러 출산 준비를 하고 한번 젖먹던 힘까지 다해 애쓰는 화영입니다. 이렇게 무사히 출산을 합니다. 축하드려요 산모님.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비로 변화기 전에 스스로 이 세상에서 하지그라는 간호사. <웃음> 몸을 회복한 화영은 아기와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산부인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기 시작한 런던. 3주 전 런던 근처 교도소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 이후 도시를 좀비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72시간 이후 있을 폭격 제한 시간 안에 줄리안 박사를 찾아야만 합니다. 박사는 좀비 치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출 작전에 투입된 영국 최고의 특수 부대 너무 많은 좀비들 점점 밀리는 대원들입니다. 한안도 떨어지는 상황 박사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한 대원들. 같트내부은부에서 좀비들과 싸우면서 박살 격서에 조금씩 접근하고 그런데 뜬금없이부비트랩에 등장. 폭발 충격에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대원 한명이좀비에게 당하고 맙니다 팀이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 감염된 대원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박사가 사는 곳에 도착은 했지만 박사는 없고 메시지 영상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목소리> 박사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선 대원들. 얼마 후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리고 전차를 타고 나타난 좀비 병사들 시체들 속에 몸을 숨기는 대원들 이 와중에 막내 대원이 붙잡혀가고 트럭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좀비 군대 잡아온 사람들을 창고에 가둬두는 좀비 군. 그리고 그 안에서 막내 대원이 박사를 발견합니다. Sure yes, we'll 좀비로 분장한 대원들. <웃음> 작전은 성공하고 there a Dr. 박사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박사가 갑자기 저항을 합니다. w you. e 박사를 간신히 제압하고 탈출하는데 눈치를 챈 종류 병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밀려오는 좀비들때문에 흩어진 대원들 그리고 또한 명의 대원이 좀비에게 당하고 맙니다. 얼마 후 박사의 연구실인 교도소에 도착한 대원들 그곳은 교도소의 죄수들을 이용해 좀비 실험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국가의 지시로 비밀리에 진행된 병사 강화 프로젝트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목소리도> 다른 대원이 전에 있었던 전투 때 감염이 되어서 생리별을 하는 대원들입니다. 출 지점에 도착한 대원들 박사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대장에게 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스미스 장군이 도착하고 그리고 대장이 맡아뜨린 것은 동료 대원들의 배신 장군은 박사를 사살하고 박사를 찾으려는 진짜 이유는 사건의 은폐와 박사의 데이터와 비밀 유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장군은 자신을 도왔던 대원도 버리고 가네요. 좀비들을 지연시키기 위해 부상당한 대원이 남기로 합니다. 열심히 막아보지만 너무 많은 좀비들. Where we g o Look a 대장은 화가 나서 배신자 막내 대원도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꼬마가 좀비에게 물렸었네요. 대장은 꼬마를 버리려 하지만 마음을 바꿔서 꼬마를 지키기로 합니다. 좀비들은 처리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한 무리의 생존자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대장. 교도소 폭동에서 살아남은 죄수 무리에게 사로잡혔던 거였습니다. 살려주는 대신 소녀를 죽이라는 갱단 두목. 거부하는 대신 자신이 죽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소녀에게 대장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때 꼬마의 목걸이를 발견하는 증단두목그 목걸이는 교도소에서 탈출한 내성 복음자인 로안의 것이었고 꼬마는 그의 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장은 도시 외곽에 있는 생존자 캠프를 찾아가서 유일한 희망인 꼬마를 구하기 위한 부탁을 합니다. 꼬마를 구하기 위해 좀비들과 일전을 치르려는 생존자들 너무 많은 수의 좀비들에게 하나 둘씩 쓰러지는 생존자들 이때 최수 갱단도 코마를 돕기 위해 합류합니다. 막내 대원도 살아있네요. 대장이 좀비에게 물리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힘겹게 좀비들을 물리치고 생존자들은 검문소에 도착합니다. This is Perry 스미스 장군이 나타나고 He's He's Open fire. 대장은 장군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장군을 처리한 대장 장군을 쓰러뜨린 대장을 막내 대원이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좀비로 인해 망한 세상 어느 한적한 시골 동네에 차가 한대 들어옵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서 좀비를 유인하는 셀린. 주인공 본인과 친구인 베지나가 길을 가다가 베지나가 자기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닌 아이와 엄마를 발견합니다. 본인은 숙소에 들어가는 친구를 말리를 했지만. 본인의 만류에도 막무가내로 딸의 친구와 엄마를 찾고 있던 배지나는 좀비에게 물려버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좀비들이 나타나고 도망가는 본인과 친구입니다. 한편 숲 속에서는 노인이 좀비로 변한 아내를 죽였는데 그 자식들도 좀비로 변한 상태로 노인에게 달려듭니다. 어느 소년이 그들을 처리하네요. 셀린은 차에 연료를 넣기 위해 어느 집 앞에서 연료를 훔치다 걸려버립니다 결국 주민과 함께 하기로 한 셀린 베지나의 행방을 물어보는 또 다른 친구 그 친구는 베지나의 마지막을 처리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던 본인은 묶여있는 타니아를 발견합니다 음, 근처 호수에 있는 아버지의 오두막으로 피신 왔다가 개에 물려버린 거였네요 <웃음>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본인 갑자기 들리는 친구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를 풀어주고 같이 도망을 치려는 순간 어느새 좀비로 변한 친구가 공격을 합니다. 타니아가 총으로 처리를 하네요.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친구 데머스가 나타나 둘을 놀래킵니다. 빈집을 수색하는 타니아와 본인 타니아는 숨어있던 소녀 조이를 발견합니다. 불숲에서 보리를 보고 움직이는 순간 좀비 알람용으로 설치한 쥐덫을 건드리고 맙니다. 좀비가 타니아를 덮치는데 본인이 구해주네요. 세 사람이 출발하려는 순간 또 나타난 장난꾸러기 데머스. 친구 말을 듣고 8번 도로에 온 본인. 그곳에서는 좀비들이 의자들을 쌓아놓고 모여있었습니다. 좀비에게 들켜 다시 도망가는 세사람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기로 합니다. 좀비 알람용 쥐덫 칠 집주위에 설치하고 얼마 후쥐덫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집반대편의 숲을 향해 끼고 좀비들도 빠르게 그들을 향해 따라갑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히 좀비들을 처리했네요.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노인하고 소년이 다가옵니다. 다시 출발하는 사람들 다시 나타난 데머스를 쏘고만 타니아 제가 생각했을 좀비들이 있는 쓰레기 탑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 소녀가 실수를 하고 다시 뒤를 돌아본 좀비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만났던 노인이 있네요. 좀비 흉내를 내고 무사히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길을 가다 노인이 보이지 않아서 소년이 찾으러 갑니다. 셀린도 뒤따라가고, 어느새 좀비로 변한 노인, 아! 아! 소년을 공격하는 노인입니다. 일행 중한 명도 좀비에게 당했네요. 셀린은 소년도 처리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안개 낀 들판에서 인형을 안고 있는 좀비를 만나는데, 인형이 울자 좀비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아! 아! 도망을 포기한 할머니와 셀린. 하수도에 숨어있던 조이가 좀비에게 들킨 순간, 타니아가 소리를 내면서 좀비들을 유인합니다. 조이가 본인을 만났지만 본인도 좀비에게 물린 상태입니다. 타니아는 보이지 않고 손 풍금만 남아있네요. 소녀 조이가 길에서 카레이서를 만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좀비 바이러스로 초토화된 대한민국 대피가 한창인 어느 도시 한 여자가 딸을 태운 카트를 몰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앰뷸런스에 타게 된 모녀입니다. 그런데 딸인 수지는 의식이 없고 신호보내시면 맞죠? 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수진아 아까 엄마 옆에 있다. 어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엄마, 잠 병력이 심해요. 진짜발 빨리 빨리! 아,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하네. 아, 잠깐만요, 맥박이 돌아와요. 송유 좀더 내주세요. 다행히 맥박은 돌아왔지만 이때 간호사는 수진의 팔의 상처를 보게 됩니다. 이거 물린 거 아니에요? 도망 가고 있었는데 도망치다가 차가 전복됐어요. 그래서 다친 거예요. 주석이한테 말린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우리 수진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회피하는 엄마를 무시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군의관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웃음> 빨간띠는 넘지 않았네요. 이 빨간띠가 넘어야 가면 양성이거든요. 지금 같은 환경에선 정상인도 이 정도는 나와요. 기긴하지만 감염은 아닌 거예요. 일단 이송하시죠. 다행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수진을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수진 엄마. 그러다 눈에 들어오는 백신 박스. 박스를 여는 순간 분위관에게 걸리고 마네요. <웃음> <나도 몰라. 웃음> 화가난병의관은 <웃음> <웃음> 수진을 버리기로 결정하는데 <웃음> 아직 세우지 마요. <웃음> 간호사는 차를 못 세우게 하고 분의관을설득합니다 저 정말 기절한 사이에 물리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있어요 전염도 테스트가 음성이잖아요 물린 직후의 테스트는 부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테스트해보자고 했잖아요 그 전에 변태하면 이 좋은 차 안에서 도망갈 구멍도 없이 우리 다 죽어 그 남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않아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데려야죠 <웃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송해야죠 <웃음> 저... 만에 하나 물린 거라면 얼른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쯤 남아있는 백신도 없을 거고. 제가 병원에 연락해볼게요 남아있어 나가요 대신 전화를 하는 분의관 충성 여기는 쉽고 잠재적 보균자 있으면 좋다 하지만 뭔가 수상한 분의관입니다 수진이 없다이 의심되는 환이을다이가는 결국 수진을 버리기로 하는데 문 백신이 어졌을없 결국 엄마와 수진을 앰뷸런스 에서 내보냅니다. 이때 수진이 피를 토하는데 순간 수진의 피가 도니관에게 튀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몸싸움. 간호사의 돌발행동. 그리고 총소리를 들은 좀비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좀비들을 본 엄마는 재빨리 수진을 인플란스에 태웁니다. 사이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한숨 돌리는 순간, 이때 다시 종비들의 공격이 이어지네요. 물린 보이관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종비에게 물리고만네요. 결국, 앰뷸런스에서 떨어진 니관왜 그랬어요? 물렸잖아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려야죠. 슬슬 미쳐가는 수진 엄마입니다. 엄마괜 그래. 엄마가. 엄마가 조금 전에 증상이 의심스러운 간호사는 엄마 몰래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수진 엄마입니다. 없어요. 얼른요. 얼른. 수진 엄마가 붕대를 꺼내려는 사이 총을 빼지려는 가모가. 의 난투극이 시작되고 운전기사는 뚝배기가 되고. 간호사도 제압을 하는 수준 엄마네요. 미쳤나? 안 불렀는데. 사람이지.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 병원으로 <놀람> 향합니다. 이때 좀비로 변한 운전기사가 엄마를 공격합니다 정신을 차린 간호사는 수진을 밖으로 버리려는데 이 멈춰버리고. 그런데 수진의 끈을 꽉 잡고 있는 엄마. 이렇게 간호사도 뚝배기가 되고 갑니다 그리고 전복도는 앰뷸런스. 다음날 아침이 찾아오고 그리고 수진이 깨어납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하지만 엄마는 좀비가 되어버렸네요. <웃음> <웃음> 센터빌의 경찰 클리프와 로니는 마을에서 닭이 사라진 <웃음> 이후숲는이서 은둔하며 살아가는 밥을 <웃음> 찾는갑니다 <웃음> 하지만 밥은 총알로 환대해주고 클리프와 로니는 90도로 인사까지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돌아갑니다.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클리프와 로니는 밤이 가까워졌는데도 해가 지지 않는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클리프는 이러한이상함을숲속의 은둔자, 밥도 발견합니다. 마을 식당에서는이상한 현상의 뉴스가 나오는데 극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추작업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을 p o 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마을 전체에 퍼지는 또 다른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모두가 어리둥절합니다. w h the hell are my c h i c k 이런 현상을 걱정하는 경찰 민디도 마찬가지입니다. So 이런 이상한 현상에는 관심도 없는 마을의 유일한 장의사 질다는 오로지 수련에만 전담을 하는데. 그런데 시체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발견한 질다. 다 어둠이 내리자 무덤에서는 시체들이 깨어났는데 시체들이 향한 곳은 동네 식당 이네요. 좀비들은 종업원들을 간단히 해치우고 커피를 털어버립니다. 다음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클리프는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네요. 로니가 도착하고 로니도 충격을 받고 민기도 충격 충격을 받은 로니는 이상한 헛 소리를 합니다. 또다시해가 지자 어제보다 더 많은 좀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들은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w Uh, nice. been... 장의사 젤다는 시체들을 돌보고 off? 있는데 좀비들이 깨어납니다. 젤다는 태연하게 좀비들을 쓱살해 버리고 이상하게 좀비들은 와이파이와 슈리를 찾아 헤매고 있네요. 이 <웃음> <웃음> 장의사 젤다는 간단하게 좀비들을 처리하면서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c <웃음> 생명의 경찰들은 젤다에게 경찰서를 맡기면서 자신들을 마을 순찰을 나갑니다. h <웃음> o 온통 좀비들로 붐비는 마을. 그러던 중에 좀비가 자동차바퀴에걸리면서공동묘지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동로 예민해진 사람들은 말다툼을 하고 It was your grandmother. <웃음> 정신이 반쯤 나간 민디는 죽은 할머니를 발견하고 숲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웃음> 공동묘지로 향하는 질다 y <웃음> <웃음> 갑자기 I know 둘의 the 대화가 이상하게 you, 변하네요. Yeah, 공동묘지에 도착한 젤다. Try, 그리고 뜬금없이 나타난 UFO. 젤다는 우주선으로 걸어가고 플리프와 로니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워하네요. Yeah. 셀다는 우주선 안으로 빨려들어가고 그리고는 빠르게 사라지는 우주선 이 영화에서 I... 자신들의 yeah. 결말을 눈치챈 클리프와 로니는 okay.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주인공답게 당당히 좀비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두 사람 좀비들을 하나씩 처리하는데 로니 앞에 나타난 민디 좀비 고민도 없이 민디를 처리하는 로니 그리고 너무 많은 좀비 둘은 좀비들에게 당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루이지나 lives n n e c s s r t 의진턴의지 이곳에서 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o sort f of a homecoming for some of us. This region is a model for t h s administration's efforts. Feel the of our and the of our here 기자회견을 마치고 건물 I'm 밖으로 done. 나오는데 you, 갑자기 종부들의습격이 벌어집니다. 부통령의 구조를 위해 쉬고 있는 NBC 대원들을 소집합니다. 브리핑을 시작하는 지휘관 e n t l e m e n l i s t 리핑이 끝나고 바로 작전에 투입됩니다. 대원들은 건물에 진입해서 수색을 시작합니다. so sure Just to make my job harder. i 안전지대에 숨어 있던 부통령 일행들을 만나는 대원들입니다. Vice President, good afternoon. We're here to get you out. Is everyone okay? Coming in. e k y l l Actual. This is Jekyll 01. Copy. Copy, Jekyll 01. s m a n in r u e I n e o e l o o k o u did great.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갑자기 좀비로 변하더니 공격을 합니다. 이 사태는 폭동이 아니라 화학 테러라는 시야의 요원입니다 그리고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과학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니다 대원들에게 또 다른 임무가 떨어지고. No one t h a 계 임무를 하던 대원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좀비들을 발견하는데. We really going to let these people a 그 c t i v 부에서는 군부대를 동원해 도시를 봉쇄합니다. 여자 기자는 이번 사태가 특종감이라고 생각하고 남기로 합니다. y 편한 대원은 준비에게 충격을 가하는 걸 망설이다가 고 말네요. 건물 내부에서도 좀비가 공격을 합니다 Man on final approach. LD Bravo. 헬기가 도착하고 부통령 일행들이 탑승을 하고 떠나는데 누군가 당한 것 같네요. 헬기 소리에 좀비들이 몰려오고 감염자 때문에 추락하는 헬기 과 e h i s s e e r s o w t h e s e c o n d a c l okay, a u i c k t e s t h 자를 구하기 위해 출발하는 대원들 t a t m o 이동 중좀비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ah. move, move. 좀비들 때문에 이랜드가 떨어지는 AJ와 기자들입니다. AJ, do you copy? 나머지 대원들은 무사히 과학자가 있는 건물에 귀착을 합니다. 어디? site spent all the red big r o r n 이동중에 건물 병비원에 만나길 1내를 봤습니다 it's wired for video so i i can show you where you need to go 태어월 b i s m i l l g h that'll e e r t h let you out closest to the lab yeah you got anything quieter the east stairwell after you k i d r e everywhere keep up the p a c e yeah i'm here i'm here, I'm here. Okay. AJ와 기자들은 운전을 하는 좀비를 만났는데 수류 j 으로 차를 r a 는 a j 입니다 다른 좀비를 피해 모퉁이에 t 었는데 어린 w 비가 나타납니다. 어린 좀비를 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좀비에게 물리는 n p 입니다 f i r oh. oh god. l do? e don't a we'll you know do i n o w w h a if e t AJ는 아내에게 전화를 Hello. 하는데 아내는 뭔가 잘못된 AJ. 것을 감지합니다. I love you too. Come back home to me. 구해야 한다 n 합니다. e a r No, I don't think there is a cure. We're gonna need a tissue sample from one of them. So they're shutting down the airspace and implementing complete lockdown. Call them the target acquisition. Target inside, Colonel. We gotta blow this target. And you got w i r e We gotta move. AJ 일행들이 이동 중에 카메라맨이 좀비에게 당하고 맙니다. <목소리> 대원들이 조직 센터를 구하려 좀비이 오는 곳을 아갑니다 건물에이착 l a d 대원 한명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운전하는 좀비에 이번에는 좀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 영화 느낌을 뭔가 산으로 가는 느낌 좀비들 때문에 뒤떨어졌던 대화는 입에 티같은 바람에 달랐을 때 반응이 되고 마네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대원. Too, AJ, AJ도 헬기 탑승을 거부합니다. AJ s a y he i t i w a t s a s he's been are i t What we g o i n a do? g u e s we're staying. Not losing another guy. But if those scientists have a cure, you're first in line. 대원들의 설득으로 헬기에 탑승하는 AJ입니다. 예전에 총을 맞았던 대원이 분자 구조의 변형이 와서 면역이 생겼다는 내용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결말이 아, 좀 아, 이상하지만 꾸독 아, 부탁합니다요. <웃음>